안녕하세요 백점골프의 백현범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필드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에이밍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이밍이 뭐냐면 여러분들 조준입니다 조준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을 바라보고 그 곳으로 내가 스윙을 했을 때 날아가야 되는데 저도 그랬고요그입문골퍼분들을 특히 보면 어 필드에 나와서 이제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, 내가 보는 것보다 많이 오른쪽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공을 치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난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난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보낸 곳으로 잘간 건데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에이밍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과 내 공과의 가상의 선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준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어 그린 앞에 벙커를 보고 쭉 가상의 선을 그어서 한 20cm 앞에 지금 보면 이렇게 낙엽잎이 하나 있네요 이 낙엽잎에 제가 조준을 할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클럽을 나란히 놨는데 지금 하나의 클럽은 우리 볼이 가는 방향이죠 그리고 뒤에 있는 클럽은 제 눈이 되는 방향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이렇게 가상의 점을 찍고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리 잘 가상의 점을 집어놔도 들어오자마자 스탠스를 넓혀가지고 헤드를 놓게 되면 열이면 열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 눈이 결국에는 이렇게 볼때내 눈이 계속 타겟을 보면 우리 몸도 같이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에서 헤드페이스가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니까 결국에 헤드페이스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페이스 헤드페이스를 먼저 내가 찝어놓은 방향에 먼저 맞춰놓고 그 다음에 스탠스를 좁힌 후에 넓히셔야 되는데 그래야 올바른 에이밍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스탠스를 먼저 넓히고 그 다음에 클럽헤드를 놓게 되면 어, 여러분들이 처음엔 잘 썼어도 저 타겟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을 보면 자꾸 이제 오른쪽을 보게 돼요 왜냐면내 눈이 자꾸 타겟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겟이 여기라고 하면 내 눈이 자꾸 타겟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아무리 잘 썼어도 내 눈이 자꾸 타겟을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치게 되면 당연히 슬라이스가 나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공이 가겠죠. 자,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에이밍을 서실 때, 자 들어와요. 자, 내가 집어놓은 가상의 점에 이 클럽 페이스가 먼저 1번이 1번. 자, 1번 정확하게 맞춰 놓으시고 그 다음에 발을 꼭 모으세요. 자, 그 다음 마지막에 넓히면서 그립을 잡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내가 타겟을 보니까 지금 제가 저 그린 앞에 벙커를 보고 있는데. 제 느낌에는 조금 더 왼쪽을 보는 느낌이 있어요 제 눈과 어깨 라인은 타겟을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왼쪽을 보는데 진짜 이렇게 왼쪽을 보자는 게 아니죠 자 이렇게 선을 그어놨듯이 공이 가는 방향이 있고 내 눈이 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이 자꾸 타겟으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정확하게 내가 들어와서 가상의 점에 헤드페이스를 맞추고 스탠스를 쓴다 그 다음에 타겟을 보니까 어? 내가 보는 것보다 살짝 왼쪽을 보는 것 같은데? 라는 느낌이 드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한 에이밍을 서신 겁니다 쳐보면 어 여러분들 생각과는 다르게 그 내가 보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공치기 전에 시작이잖아요. 이 조준을 잘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데, 이 시작부터 틀어지면 아무리 내가 스윙이 좋고 공을 잘 쳤어도 아마 여러분들 공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에이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, 1번이에요. 첫 번째는 항상 오자마자 스탠스 넓힘이 시면 안 됩니다. 들어오시면 가상의 점에 클럽 헤드를 맞추고, 그 다음에 스탠스를 서셔야 돼요. 그리고 타겟을 보니까 내가 보내고자 하는 것보다 살짝 왼쪽을 보는 느낌이 드셔야 여러분들 에이밍을 잘 서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여러분들 필드에서도 부샷하시길 바라겠습니다.